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군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5조 임의 규정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